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고객이신가요? 이분은 참 사연이 있죠. 이분도 사연은 구구리가 집에서 정말 정말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했다. 음. 이분이 방독면 쓰고 잤던 분이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음.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잔아데코 음. 코 많이 가면. 고라서. 네. 겁다고 <끄럽다고> 그리고 진짜 그 말로만 듣던 개머리판 그 보초 쓰고 이제 그 불침반 쓰고 교대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코를 디디고니까 쫄다고가 꼰다고 개머리판을 때려가지고 이, 이 혹도 나고 고생을 진짜 많이 어, 하셨구나 너무 스트레스였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셨겠네 진짜. 할애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실 이렇 들어보면. <웃음> 맞아요. 국방 좁은 사람들 얘기는 네. 네. 젊었을 때부터 굴기 때문에 네. 단체생활 특히 군대 생활에서의 음. 서운 여기 들어보면 아유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네. 더 안타까운 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밤에 뭐 자면서 생기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하냐고 자면서 응. 훈련병 때는 다 동기고, 그렇죠. 워낙 피곤하니까 뭐 옆에 선등이 차도 세상으로 자는데 그런데 이제 불침반 쓰고 돌아오면 이제 잠에 들으려고 해도 또안 들어버리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그렇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잠좀자라고 하는데 그게 코로 벌어대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군대에서부터 그랬는데 젊어서는 뭐 어떤 다른 조치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병원을 다녀와도 살아뼈라고 음. 하고 음. 뭐 옆으로 자라고 하고 음. 수술해도 효과 없다고 하고 음. 뭐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은 수술은 안 하셨네 그래도 그 어, 와중에 의사의 성향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구강구조를 보니까 수술할 만한 데가 없대 아 복제지 그러니까 늘어진 것도 아니고 편도가 큰 것도 아니고 괜히 수술을 하면은 글쎄요 뭐 반반인데요 반반, 아, 반반은 뭐예요? 반반은 정말 <웃음> 수술에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인데 네. 사실은 그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되셨는데 수술은 네, 수술은 사망하셨습니다. 어떤 효과, 효과를 <웃음> 어느 정도 볼 것이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반반 효과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어. 정말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니네 밥들 아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책임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쉽게. 어. <웃음> 아, 참네. 역시 효과 커요. 음. 이번은구 구강 구조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두 두개반 정도, 손가락 두개반 네, 정도, 두개반 네. 정도로. 네. 근데 혀가 겹쳐요, 겹쳐. 이렇게 입 안에다가 혀를 해보세요. 하면은 어,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치 안으로 넣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네. 겹치더라고. 아, 접어지는구나. 혀가 네.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네. 수술해봐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그런 아니 방법도 그 없어요. 혀 절개하고 뭐뭐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굉장히 그거는 어. 리스크가 크죠. 아니, 혀를. 가운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혀를 거예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웃음> 파서 붙여요면 혀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혀가 내 맘대로 안 돼. <웃음> 어쩌라고라고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혀가 음식 먹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막 씹는 거 같지만, 혀가 정말 부지런히 치아 위에다가 음식물을 촥촥 얹어주거든요. <웃음> 그거 안 하면은 혀를 이천장에 붙이고 움직일 수없보세요안 안 씹어지죠. 네. 안 씹어져. 혀가... 저는 소장님 이그 얘기를 하셔갖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혀가 이렇게 저는 이게 저절로 음식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빨에 가서 이렇게 <웃음> 움직이데 그게 혀가 얹어준다. 우리가 말할때뭐 간은 이렇게 가서 혀가 이렇게 붙어서 다 바람을 다 발행나요? 일단 그냥 바다다다다다해도 정말. 저... 움직여요. 이렇게 빠, 잽싸게 움직이는 혀가 수술을 해갖고 얘가 좀마으니까 가면. 아, 좀기수고마 맡기는?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수술을 함부로 수술. 할수 없는 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음. 혀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음. 코골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상생활에 손상을. 그렇죠. 코골이는 밤에 잘 때만 네. 생기는 네. 일인데. 그래서 안, 안 하고 아가씨? 있다가 음. 전에 우리가 그 코골이 건강강자, 네네네. 눈이 번쩍 되어가지고 음 시청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음. 오셔서 강의를 듣고 저는 꼭 가겠습니다 음. 라고 음. 했는데 음. 오시기로 한날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세상에 맞아요, 맞아요. 몇달 후에 오셨는데 음. 팔이 부러져갖고 뼈가 찬산조각이 나서 일일이 그러니까. 철심받고 받고. 그것도 양손 그러니까, 양팔이 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 그냥 두달 동안 그냥 사모님이 다그 수발을 들어가고 욕은욕대로 수발이 없으니까. 참참 힘들 거예요. <웃음> 고생하셨던, 네. 입원했을 때 네. 얼마나 또 참. 코오레 때고 구박을 또 민원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손은 어떻게 못하겠고, 음. 옆으로도 못 자고, 바로 자면 숨 막히고 옆에서 난리 나고. 정말 고역이죠, 고역.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 분이 역시 또 응. 원인이 구강이고 형이 때문에 학원에또 응. 숨쉬기 응. 바로 좋아지잖아요 음, 응, 그렇죠 이 제품을 무조건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응. 그 사람이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네그 위치는 이제 매일매일 조금 바뀌죠 음. 응. 하지만 그 기준선은 갖고 있거든요 음. 응.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응. 내가 어떤 치과가서 이걸 했는데 아무 거 없어. 라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거 그런 고객들 오시잖아요. 그걸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 음.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음. 정말 본 떠서 맞춘다는 건 다가 아닌데, 제가 음. 틀리를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수상했는데요. 음, 그렇겠죠. 어, 이거 본 떠가지고 거기다 치아 신고 거기다가 레진이라고 재료 얹어가지고 음. 겉으로 볼땐 틀리에요. 음. 근데 그게 기능을 하나? 씹어질까? 음. 음. 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나름 이빨계 음. 30년을 음. 했지만 음. 틀리는 제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처럼 겉으로 볼때 흉내는 낼수 있지만 음. 정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음. 그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는 음. 또그 분야에서 한참내공을 쌓아야 만 그럼요 그럼요 이 이빨 음.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뭐별 차이 없어요 음. 근데 네. 우리나라의 어느 치과에 가서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치과가 음. 손으로 음. 꼭 18000개, 2만 가까이 되는 치과중에 이걸 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치과는 열소론과라게 음. 꼭지 않을까? 음. 음.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처럼 전문가라는 것은 음. 그 분야에서 음. 최소 10년 한 우물만 파야 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냥 겉으로 흉내낸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음, 그럼요. 음. 그래서 음. 오리널을 찾아라. 네라는 말씀을 또 귀한 오리지널을 찾아라 네. 하셨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